자,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공간에 있는 나에게 공유할 때 우리는 푸시 명령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로 업로드해서 공유를 할수 있죠. 자, 레지스트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것은 역시나 허브.dockr.com이죠. 정말 기본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푸시 명령을 내리면 기본적으로 허브.dockr.com으로 업로드 됩니다 그런데 허브 d o c 닷 c o m 은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비공개 저장소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필요할 텐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github.com에서 packages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제공하는 container registry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어, 제한 없이 어, 비공개 저장소를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이 GitHub.com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레지스트리가 무엇이고 또 레지스트리로 업로드하는 푸시 명령과 같은 것을 설명해드리지 않거든요. 모르신다면 Docker Hub로 푸시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참고하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GitHub.com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신다면 제가 만든 GitHub.com에 대한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GitHub 안에 있는 Registry 서비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프로필로 가시면 Your p r o f i l e 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패키지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이 패키지스라고 하는 저 메뉴 안에 어, 여러분이 만든 도커 이미지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자그 중에서 도커가 있고 컨테이너스가 있거든요. 도커는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컨테이너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레지스트리가 어, 통합이 됐습니다. m o 모어를 클릭해 보면 기본적인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한글로 좀 바꿔 볼까요? 자, 깃허브의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이꼭 도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자바나 또 자바스크립트 루비 이런 여러가지 컴퓨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매니저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중에서 왼쪽에 보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매뉴얼이 있는데요 저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인증이에요 자 여기에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적혀있긴 한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의 프로필에서 Settings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d e v e l o p Setting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Personal Access Tokens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패키지로 업로드를 할때 사용할 인증 토큰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줄여서 PAT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에 보면 Generate New Token, 토큰을 새로 생성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다가 저는 Docker 어, for d o c e r 라고 할까요? d o 를 위한 토큰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 토큰을 어느 기간 동안 살릴 것인가? 저는 기본값으로 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스 어, 라이트 패키지 있어요. 리드 패키지, 델리트 패키지 s 가 있는데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에요. 저걸 키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토큰을 클릭하시면 이 토큰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기 있는 저 토큰 값은 화면이 리로드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어딘가에 일단 저장해 두세요. 자, 방금 제가 한 절차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어, cr-pat는 지금 우리가 카피한 토큰을 운영체제 환경 변수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명령을 실행하면 우리의 그 레지스트리에 로그인 할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스텝을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d o 에 로그인할 때 d o 로그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 레지스트리인 hub.docker.com에 로그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GitHub에 로그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GitHub의 그 레지스트리의 주소인 ghcr.io를 뒤에다 붙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u 하고 여기다가 아이를 넣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p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발급받은 어, 퍼스널 액세스 토큰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은 저는 수업 끝나자마자 지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그러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치큐 안전하지 않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이 명령어 히스토리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저 히스토리를 보고 로그인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은 방식이냐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export crpat의 값으로 이 t o 값을 이렇게 넣으면 은 예, 우리가 달라 하고서 얘를 실행시키면 이 환경변수의 저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환경변수를 출력하고 그 출력한 것을 요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docker login ghci.io-uegoing 그리고 pass word standard input 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옵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출력해준 저 pat 값이 패스워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 근데 할 때마다 이걸 하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을 여러분의 그 운영체제가 는 쉘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타트업 스크립트에 어, 넣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저는 zshell이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끝에다가 이렇게 값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쉘이 실행될 때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저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C R P A T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되겠죠. 자, 한번 잘 되는지 한번이나 확인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소스를 넣으면 뒤에 있는 코드가 지금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실행이 됐고, 그럼 제가 여기서 C R P A T를 하면 이렇게 저의 P A T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요거 있잖아요. 요만큼의 코드를 제가 새로운 쉘의 화면에서 실행을 하면 그럼 로그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업로드를 좀 해볼까요? 자, docker run name은 음 myUbuntu 그리고 저는 ubuntu를 기반으로 해서 myUbuntu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는 이런 형식에 따라 만드시면 돼요 자, docker commit 그리고 myUbuntu를 어떤 이름으로 하냐? 제일 먼저 레지스트리에 주소를 적습니다 ghcr.io 그리고 계정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이미지 myUbuntu 라는 이름으로 저는 할 거예요 1.0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있죠? 자, 그럼 쟤를 이제 푸쉬를 해볼까요? 자, d 커푸 k 그리고 버전은 1.0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뜨고요. 자 우리 한번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프로필로 가고요. 자 여기 패키지스로 가게 되면 방금 제가 24초 전에 업로드한 my 우 v e n t 라는 패키지가 업로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 바꾸고 싶다면 저 패키지 세팅으로 들어가서 비저빌리티를 체인지해서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이 어, 이미지와 어떤 특정한 g i t 의 g Git 저장소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를테면 제가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 저장소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저장소에 우리의 패키지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커넥트 리파지토리가 있어요. 클릭하면 제가 방금 만든 저장소가 이렇게 나오죠. 저거를 체크하면 커넥트 리파지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지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Git 저장소로 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여기 아무것도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스에 my ubuntu가 뜨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리듬이 d md라는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리듬이 e md는 깃허브에서 저장소에 대한 설명을 담는 약속된 이름의 파일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자, 저것이 우리의 패키지에 대한 설명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박수 치셔야죠. <웃음> 어때요? 어, 깃허브를 도커 레지스트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해가시나요? 예.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물론 이제 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저장소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축하해요! 아차! 깜빡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로 오셔서 후속 수업을 찾아보세요. 고맙습니다.